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들 양코치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1년도 어,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구요 2022년도 찐하게 저희 젊은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번 영상같은 경우는 제가 2021년도에 다시 시카고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어 그냥 대충 제가 트레이드 그 책상과 어 셋업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었 연말도 다가왔고 2022년에는 아주 멋있는 트레이딩 데스크를 하나 장만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허리도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스탠딩 데스크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우선 평상시 직장에서도 종종 장시간 앉아있기도 하고 또 트레이딩 때에도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허리에 부담감이 와가지고 평소에 잘 믿지 않았던 스탠딩 데스크를 하나를 장만을 해봤는데요 어 우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탠딩 데스크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무조건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선 제 스탠딩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라는 회사에서 약 1,100불 정도를 이제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퀄리티 좋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어, 왔다갔다 하는 그 이제 엔진 스피드 그것도 상당히 괜찮고 우선 책상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레이딩을 할때 가장 중요한 이제 음악 그리고 집중력 있잖아요 집중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어, 제가 로파이나 어, 이제 좀 잔잔한 음악을 듣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이어폰을 꽂고 하는데 어, 이번에는 어, 좀 그래도 괜찮은 스피커를 하나 장만을 해봤습니다. 이제 칸토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스피커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원하는 색으로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RGB 전구, 어, RGB 전구를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 좌편에는 약간 오렌지 색깔, 그다음에 우편에는 파란 색깔 정도 해가지고 새벽이나 아침 일찍 이제 트레이딩을 할때이 전구를 켜놓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밝은 전구보다는 어 약간 어두운 백그라운드에서 주황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좀 아름다운 색깔을 어, 띄우고 하니까 마음이 약간 나도 모르게 편해지는. Let's mm g -hmm. 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 차팅을 할 때에는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제 캔들 패턴을 주마우스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이 볼 수도 있고. 특히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그렇죠?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스크린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분석을 할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벤큐 34인치 모니터를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이제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탠다드 비율의 34인치 모니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작업, 포토샵 등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 아니면 이제 에디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 그래서 총 얼마 들었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한번 이제 가격을 좀 봐보면은 어, 가장 비싼 것은 역시나 책상, 풀리에서 구매한 스탠딩 데스크입니다. 가격은 1,030불, 그리고 54점 들었고요그 다음으로 비싼 것은, 그로브메이드에서 구입한 아름다운 나무 제품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 보호대, 손목 보호대죠. 그래서 키보드 바로 밑에 오는 것이고요그 다음은 이제, 키보드 트레이인데, 키보드 트레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름다운. 아주 느낌 좋습니다 나무로 된 네, 키보드 트레이 그리고 모니터 셰프까지 모니터 셰프까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노트북 스탠딩까지 보통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그냥 여기 놓아졌잖아요 아, 너무 좀 지저분하기도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유지할 를수 있도록 노트북 스탠드까지 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메이드에서 구입한 이 아름다운 나무 제품들은 제가 770달러 그리고 43절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것 세번째 뱅큐 모니터입니다 뱅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7 5 9달러 49절을 주었고요 자그 다음에 칸토 이 스티커 제 뒤에 있는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제가 400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평상시는한 5,600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마이크만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도 구매를 했어야 했고 마이크 스탠드도 제가 구매를 따로 또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은 게약 200불 정도가 되네요 책상을 깔끔히 쓸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이 선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30달러를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총쓴 금액은 3,190달러 46전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환율 검색을 해본 결과 한화 약 383만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셋업을 두시고 거래를 하시나요? 핸드폰, 모니터 하나, 뭐 울트라 와이드, 작은 모니터, 큰 모니터, 아니 위아래로 어떠한 셋업으로 거래를 하시나요? 제가 여러 가지 셋업을 사용을 해봤는데 모니터 두 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은 더 필요 없는 것 같고 어, 지금 하나 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니터의 면적이 좀 크니까 반반 나눠서 차트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어, 장점, 큰 단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하나 정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인더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번역이 되어가지고 정말 많이 어, 팔리는 책이고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내가 얼마나 이 초집중 상태에 쉽게 그리고 길게 어 내가 이것을 유지를 할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성공률을 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그만큼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석 다음에 심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스파리파이 가지고 로파이를 검색을 한 후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어 이제 조명을 켜고 집중을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합니다 음악이나 이제 뭐 조명 내 책상 주변에 있는 이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같은 상태로 유지를 할수 있어야 큰 변화 없이 내가 꾸준하게 초집중 상태에 쉽게 더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달 중순에 다가와서 이제부터 슬슬 볼륨이 들어오는 시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세력 많이 찾으시고 많은 수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마켓의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